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뛰어놀던 친구들 우리보다 더 신나서 편지를 전해주시던 세이브 더 칠드런 직원들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한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우리는 변화된 일상에서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실래요? 이렇게 아홉 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세이브 태칠드런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집에서도 놀이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홈스쿨 키트를 받았어요. 학교를 못 가서 선생님이 보고 싶었는데 라디오나 전화를 통해 목소리라도 들으니 엄청 반가웠어요.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과 무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엄마, 아빠와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다 보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맞다!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식재료도 받고 엄마, 아빠는 지원금도 받았대요. 이제 마스크 쓰기와 비누로 손 씻기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남녀 분리된 화장실과 깨끗해진 세면대를 쓸수 있도록 학교가 공사를 했대요. 마스크 없이 신나게 놀던 날들을 기억해요 우리 같이 기다려요 지금처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세요 후원자님, 우리 또 만나요